안녕하세요 블록 인포 에나입니다 어, 항상 이곳에서 외롭게 컨텐츠를 다루다가 제가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바로 코난님이십니다 <웃음> 지금 저의 처음 컨텐츠여가지고 약간 긴장하고 계시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어, 저는 블록 레이팅스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번에 인포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어, 암호화폐 시향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게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블록체인 지식들을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암호화폐 시향 관련된 내용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코나님에 대해 부가 설명을 좀 하자면 저희 인포 콘텐츠짤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뭐 기술 분석이라든지 시험 다룰 때 많은 어드바이징을 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블록 레이팅스에서 ICO 분석도 하시고 컬럼도 쓰셨잖아요 네, 암호화피 네, 시장에 대해 굉장히 또 날카로운 시각으로 심도있게 분석도 하시고요 저희 인포에서 앞으로 코난님이 나오셔서 저보다 더 넓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코난님과 함께 상반기 기대되는 소식을 같이 이야기 나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은 네. 상반기에 예정된 세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더리움 하드포크인 콘스탄티노플인데요 콘스탄티노플은 이더리움의 세 번째 로드맵인 메트로폴리스에서 두번째 해당하는 하드포크입니다 708만 번째 블록에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주요 포크 내용은 난이도 폭탄 연기하고 블록 보상 감소인데요 이 포크는 추후에 비컨체인이 도입되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컨체인은 POS하고 샤딩이 도입된 서브체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비컨체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은 POS를 단계적인 도입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POS 전환할 때 난이도 폭탄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난이도 폭탄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또 현재 코인 발행에 제한이 없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블록 체굴 보상을 줄였고 이더리움은 또 아식스 채굴기에 참여를 꺼리기 때문에 추후에 POW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프로그 POW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상대적으로 해시 파워가 작은 GPU 채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난이도 폭탄 연기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벡트의 출시입니다. 벡트는 1월 24일날 오픈 예정인데요. IC라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거래소예요. 오픈 일정이 한번 연기되었던 벡트가 다시 그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벡트의 오픈 일정은 1월 24일이고요. 베트는 현물이 오고 가는 선물거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장외거래에서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일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증권거래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와 시세 조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거래소로 오픈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베트가 이런 식으로 오픈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금 난잡하게 거래소들 난잡한 거래소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대되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블록체인 규제 개선 방안이 1월 중에 나온다는 거죠. 어, 지난 G20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제도권화를 위한 움직임이 기대가 되었는데요. 어, 저는 당연히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 1기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운영 취지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 분야 확산을 막는 이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법 전문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어, 물론 이제 블록체인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미 많은 선진국 국가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는 사실 눈치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 좀 적극적인 자세로 변환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 이렇게 코난님과 함께 2019년 상반기 주목해야 될 3가지 이벤트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이더리움, 하드포크, 벡트 출신 또 한국의 블록체인 규제 개선 방안, ETF 등또 기대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뭐급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틀이 만들어진다면 또 안정적인 위치에서 거래나 마켓이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코나님이 또 인포 채널에서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